망모니르를 뽑아 봅시다. 망모니르, 우리의 망모니르. 바다 마녀 알아. 유로법 일법 하고. 가벼운 일법. 응응. 그리고 1 0 가자! 컨트롤러이 2단계 알아! 그쵸 자, 나머지 2700 가자! 저번에 3단계 상자가 너무 잘 나왔나? 하, 원래 안 뽑으려고 했는데 한번더뭐더 나와라 오! 나왔다 다 단계. 다 단계. 다 단계. 어? 오, 여기 있네. 가운데 딱 있네. 아라! 뚜뚜뚜뚜. 바다 마녀 아라입니다. 망모니르. 망모니르 아라라고 속여도 될것 같은데? 한 번씩 껐다 켜줘야 돼. 기다리고 있었어. 알아. 알아, 알아. 아한 번밖에도 못 뽑네. 안 돼. 오! 설마? 오? 어? 설마. 어? 어안 튕겼으면 단 뽑을 전무가? 아 보고 계십니까 캐롯님? 아 보고 계십니까 캐롯님? <웃음> 따라따따따 바구니가 이거 너무 스프처럼 생기지 않았어? 바구니야 이게? <웃음> 따라따따따 설마 만파 시킬 두개 나오나? 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아 만파식필 두 개. <웃음> 너맞냐고 아하. 나 요즘 붓이 필요한데. <웃음> 요즘 붓이 필요해요? <웃음> 요즘이 아닌 것 같긴 한데. 하하. <웃음> 예. 아 마모니르는 나한테 피해갈 수가 없었구만. 마모니르다, 이건가? 너의 이름은 망몽이야. 망몽이 어디 갔어? 앞에 문어 달린 그거 보여. 문어? 아, 귀여워. 아니, 장비 이거 말고 저거 끼고 싶다. 야, 이거 귀여운데? 어? 아. 야, 이거 들고 다니는 게또 귀엽지 않냐? <웃음>